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문사로 활동했던 황병주 잠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생존이 추정되는 희생자를 헬기가 아니라 수차례 배를 갈아태우고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이송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어, 저희 민간잠문사의 상황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두세 달간 하루 24시간 계속 대기하며 목숨을 울고 잠수를 했고 그 결과 여러 자선사들이번호부할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는 등 각종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소위 긴관홍법이 발의되었습니다. 1년 반 소관 상임위에서 어 계류하는 동안 저희 동료인 고 김관영 장사를 이뤘습니다. 농예수에서 여야 합의하여 수정 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계류하게 되었고 또다시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사위는 무슨 권한으로 김관영법을 전체 회의에 묵혀두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해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결국 골괴사와 트라우마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저희 잠사들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안의 20대 국회에서 가장 오래 해결된 법안이기도 하고, 작년에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 합의안이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청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본법의 재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정부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전반적인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켜봐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모두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연의 기능인 입법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벌써 다음 총선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기억에도 항상 여느 때 총선이 다가오면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좀 많은 기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분들께 드렸던 실망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그리고 언론들도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20대 국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 찾아주신 시민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찾아와 주시지 못했지만 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인생을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회 혁신을 위해서 대략 20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지금 리스트업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특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때가 되면 항상 의사일정이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고 안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정당에게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라 판단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파면하실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이 제안도 하실 수 있고 또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의 의사일정을 좀더 속도 내도록 하는데 국민들의 힘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략 한 22가지 정도 되고요. 아, 이것들을 오늘 주신 말씀들, 다음 주에 저희 의총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 통해서 확정하고 다듬어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일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